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신제품 뉴스가 있어서 겸사겸사 신상제품과 이벤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세계 로드바이크 라이더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마노 12단 출시 소식과 전기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신발 출시 가상사이클링 프로그램인 쥐이프트의 피트니스 아카데미 운영 소식 마지막으로 첼로가 최근에 출시한 산악전기자전거 출시 소식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띠링. 먼저 전세계 로드바이크 라이더 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마노 12단 그룹셋이 드디어 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상급 구동계인 드라이에이스 di2 r9200과 바로 그 아랫단계인 울테그라의 di2 r8100 전동 그룹셋이 동시에 출시한 것인데요. 2018년도 이미 12단을 공개한 캄파놀로와 스램 보다 많이 느긴 했지만 그만큼 기대치도 크긴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드라이에스의 변속력이겠죠. di2의 변속력은 이미 굉장한 속도와 섬세함을 탑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존에 나온 드라이에이스 di2가 딥 변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0.17초 였으니까요. 하지만 신형은 기존보다 58% 더 빨라진 0 1 7초였으니까 0.07초의 변속 스피드를 탑재합니다. 게다가 앞 변속은 기존보다 45% 높은 0.19초라는 겁니다. 기존의 뒷 변속 정도의 스피드를 따라잡은 놀라운 변화라는데 반박할 수 없겠네요. 대신 앞 변속기가 뒤쪽 변속기를 통해 통신을 전달받는 탓에 통신속도가 떨어진다는 데이터도 있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직접 경험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형에는 11에서 34T의 카세트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1대1 기어비도 등장합니다. 기존의 컴팩트 체인링이었던 50에서 34T 체인링과 연결하면 앞뒤로 34T가 결합되니 1대1 기어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신형에는 40에서 54T 체인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형에서 관심있게 볼또 다른 내용은 11단 프리허브에 12단 카센트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듀라에스 12단의 가장 작은 스프라켓을 11T로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스램이 가장 작은 스프라켓으로 10T를 채택하고 XDR 프리허브를 출시해서 추가로 돈을 쓰게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시마노는 기존 휠셋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건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는 라이더들에게 좋은 소식인듯 합니다. 하지만 다운그레이드는 안됩니다. 새로운 듀라에이스 12단 프리허브에 기존의 11단 카세트를 장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한번 올라왔으면 내려갈 수 없다고 하니 반드시 이점 유념하셔야겠네요. di2의 통신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신형에는 유무선 통합 시스템 설계가 적용되는데요. 컨트롤 레버를 무선으로 통신하고 변속기는 통합 배터리와 함께 유선으로 연결됩니다. 통신의 중심이었던 정션은 뒤쪽 변속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배터리 충전 단자도 뒤쪽 변속기에 위치하게 되고 사이클링 컴퓨터와의 무선통신도 뒤쪽 변속기가 담당하는 그야말로 통신의 주체가 됩니다. 통합 설계로 인해서 간편한 설치와 관리가 가능해질테니 사용자나 전문 미케닉들은 작업이 기존보다 수월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신형 듀라이 에이스의 변화를 살펴본 것입니다. 울테그라는 늘 그렇듯 이번에도 듀라이 에이스의 DNA를 물려받아 성능은 높고 가격 경쟁력을 낮춘 그룹셋으로 출시했는데요. 변속력의 변화가 듀라에이스와 이 동일한 비율로 속도가 빨라졌고 통합된 통신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다만 소재와 가공 방법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봐도 무관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울테그라를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첼로의 전기산악자전거 블렛 60 출시 소식입니다. 포장도로보다 비포장도로에서 달리기 좋은 제품인데요. 일반적인 트레일 산악코스는 물론이고 가파른 경사도까지 쉽게 오를 수 있는 특징으로 무장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모터는 센터모터고요. 대중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시마노스텝스 E7000입니다. 토크가 60Nm의 토크센서라서 20%의 경사도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기업인은 12단이라서 더욱 수월하게 다양한 경사도를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전기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큰 경사도에서는 큰 의미 없는 수치라는 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배터리는 504W 14A 정도입니다. 완충했을 때 가장 낮은 출력 모드로 약 14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자전거 유저를 위한 신발입니다. 시마노에서 나온 ET 시리즈인데요. 사실 라인업 자체는 지난해에 처음 나오긴 했지만 별로 빛을 보지 못했었죠.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심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여행 또는 배달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타입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냥 운동하나 신으면 됐지 신발을 따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발바닥에 피곤함을 느끼고 전기자전거지만 좀더 빠른 속도를 욕심내는 사람들의 궁금증과 관심이 전기자전거 신발을 찾는 루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신발은 일반적인 사이클링 신발처럼 발바닥이 많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운동화처럼 부드럽게 휘는 건 아닙니다 매우 탄탄하지만 짧은 거리를 걷기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탄력을 유지하고요 페달 위에서는 발바닥이 휘지 않고 안정적으로 페달을 눌러 다리의 힘을 온전히 페달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흙길 위에서 걸어 다닐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소재로 바닥면을 만들었고요 페달과 신발이 맞닿는 부분도 마찰력을 높여서 평페달에서 미끄러지는 일을 줄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생긴건 꼭 트래킹화처럼 생긴 데다 플랫슈즈라서 캐주얼한 일상복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다음은 가상사이클링 프로그램인 z 이 i f t 소식입니다. z 이 i f t 는 체계적인 피트니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워크아웃 아카데미를 매년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로드바이크와 달리기 그리고 트라이애슬론까지세가지 종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구상 아래 매우 체계적으로 짜여진다는게 핵심인데요. 본격적인 운동의 심화과정부터 회복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의 워크아웃은 이미 8월 31일 날 시작했습니다. 주이프트는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혼자 운동하기 힘들었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일어난 소식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도 놓치기 아까운 소식은 바로바로 바로 전달해드리는 소식꾼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설정으로 애정어린 수신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바퀴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행나